야, 오늘 할 얘기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또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지난 시간 등차수열에 대한 정리를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뭐라고 쓰는 거니다 <웃음> 등비수열. 그럼 뜻이 있겠지. 어떤 규칙인데?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진 거죠? 응. 그때 그 일정한 수를 뭐라 그랬어요? 공. 어. 얘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야. 오케이? 네. 여기가 242페이지. 우리 그 앞에 했던 거가 몇 페이지입니까? 등차수열, 어, 여기 볼게요.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내가 안한 얘기가 있어. 등차수열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죠. 네. 근데 왜 차라는 말을 썼을까요? 차가 일정하다는 걸 보면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얘에서 얘 빼면 D지? 네.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의미야. 그러면 얘는 등비니까 뭐가 일정하다는 의미겠어? B. B가 일정하다는 의미야. 오케이? 그럼 그 B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보자고.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지. 네. 이때 이 일정한 수를 야 등차 수열의 일정한 수는 공차였거든? 네. 등비 수열의 일정한 수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안 까먹을까? 네. 공비겠지얘 무장시키면 안 된다. 알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첫째 항 맞지? 네.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다음 항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얘는 첫째 항이니까 A R을 곱하니까 AR 그 다음은 AR의 제곱 맞아? 네. 몇씩 곱해나가? R씩 곱해나가는 규칙을 우리가 갖고 있자 그랬잖아 네. 자 그럼 생각해 생각해 내절하지마 네네 1일 때 R 없어 2일 때 R의 1제곱 3일 때 R의 2제곱이야 그럼 N일 때 n일 때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일까? m 1 오케이 네. a,n 등차수열도 n 1이었고 등비수열도 n 1이야 네. 첫째 항을 빼고 카운트하기 때문에 너희가 맨날 하는 실수 1부터 9까지 숫자 몇개 있어? 8개여 하는 것처럼 미안해 안 한다고? 자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 봐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됩니다지? 그럼 예로 나눠버리면 그 전항과 다음항과 그 전항의 B는 R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야. 오케이. 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a n 은 N에 관한 지수식이다. 따라해. 등비수열의 일반항 a n 은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오케이. 공비는 N의 밑이야. 예를 들어 3 곱하기 2의 2n-1이면 어, 모습이 비슷하니까 첫째 항 공비하시면 죽여버릴 겁니다. 1을 넣어야 돼요. 공비 1은 a1은 1이지 이거 네. 6이야. 6. 첫째 항이 6이고 네. 공비는 n의 밑요 녀석입니다. 오케이? 네. 얘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3 곱하기 4의 n제곱에 네. 나누기 2가 걸린 거야. 괜찮아? 네. 그러니까 얘가 N-1이 되기 위해선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4의 N-1 제곱으로 6 곱하기 4의 N-1 제곱 그러니까 형태를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된다고 첫째 항공비 오케이? 근데 안 바꿔 그냥 이 상태에서 보자는 얘기야. 네. 이렇게 바꾸지 마. 귀찮아. 네. 됐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등차수열에도 이웃한 세양 사이 관계가 있었지. 등비수열도 있어. 근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거. 어, 일단 이거 봐. 등차수열은 A9가 뭐였냐면 A 더하기 몇 d 이런거였지 등차는. 등비는 A9는 A 곱하기 A 아래 8제곱. A7은 그러면 A 곱하기 맞지? 하나 적은거지. 네. 그러면 등차는 뺐지만 등비는 나눠야 되거든요. 몇 차이나? 2차 그러니까 R제곱 실제로도 오케이? 등차는 A국 백이 h 이 공차와 관련돼서 몇칸 차? 두칸차 등비는 나눠야 된다니까? 뭐와 관련 있어? 공비와 몇개 차? 두개차 오케이? 괜찮아? 네 알아들어? 네요 표현도 알아야 되고 요 표현도 알아야 돼자 등차 등비 중앙 무엇의 중앙? 등비 중앙 등비중앙 역시나 이웃한 세항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야 그러면 봐라 B는 A에다 R 곱해야 되지 네. 그럼 C는 B에다 R 곱해야 되지 네. 맞아요? 괜찮아요? 네. Right? 그러면 B는 뭐야? R분의 C거든 그러면 B, B 똑같잖아 둘을 곱해볼게 B 제곱은 AR의 R분의 C 곱하니까 AC 등비중앙 세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이면 가운데의 제곱은 양사이드의 곱과 같다. 등차는 가운데의 두 배는 양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는 더하거나 빼는 거. 등비는 곱하거나 나누는 거. 네. 오케이? 네. 생각에 갈래는 글로 가야 돼. 오케이? 네. 후, 그럼 이거 봐. A1과 A6과 A9의 곱은 A8 할게요. 얘네 둘의 곱은 음. a2와 a12의 곱과 같애 왜? 얘는 a 곱하기 r의 몇 제곱? 5제곱 얘는 a 아래 7제곱 얘는 a r, 얘는 a 아래 11제곱, a a 같고 뒤에 r이 총 12개씩 있지 그러니까 같다고, 왜 같애? 등차 때 이런거 있었어 a5 더하기 a9는 a2 더하기 a12 뒤에 합이 같으면 같았다고 등비도 뒤에 합이 같으면 곱한게 같애 등차는 더한게 같고 오케이? Okay? 네. 그게 이런 원리야. 괜찮아?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수위 등비수열이라고 이미 얘기했다. 등비수열이라고 네. 몇을 곱했어? 그럼 2, 또 곱하면 4. 또 곱하면 이웃한 게 이렇게 보이지? 얼마 곱했어? 2분의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얼마 곱했어? 3. 그럼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지. 얼마 곱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면? 음. 유리화 하면? 음. 여기 뭐 곱했는지 알겠죠? 할수 있겠죠? 네. 네. 자 등비수열이래요 일반항 구하래요 이게 다 첫째 항이죠?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얘 공비 얼마야? 얘에 엠마이너스 1제곱 얘도 첫째 항 얼마야? 4, 4 공비 얼마야? 얘 첫째 항 얼마야? 3 공비 얼마야? 엠마이너스 1제곱 얘 첫째 항 얼마야? 3 공비 3 -1 얼마야? 3 네, 3 -1 제곱. 얘 엠마이너스 1제곱 얘 첫째 항 얼마야? 3 공비 3 얼마야? 오케이 3 3 3 OK. 등비는 자꾸 나누는 생각을 해야 되고 등차는 계속 빼는 생각을 해야 돼. 네. 자 이제 해석하자 첫째항은 1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첫째항 얼마입니까? 1을 넣었더니 2 공비 얼마입니까? 얘에 미칩니다 3얘 3. 첫째항 얼마입니까? 1을 넣었더니 1이네요 공비 얼마입니까? 2분의 1얘 1. 첫째항 1을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공비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2얘 첫째항 얼마입니까? 1을 넣었더니 4분의 1에다가 얘 곱하니까 4분의 3이에요 공비 R은 얼마입니까? N에 미치기 때문에 4분의 1입니다 네, 네. 1 넣었더니 첫째 항 얼마입니까?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네. 1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공비는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공비라는거야 16분의 1이요 음. 자이 녀석의 첫째 항과 네. 공비를 구하래 첫째 항은 1을 집어넣자 그랬죠 네. 여기 1 마이너스 2에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네.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음.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첫째 항 얼마? 네. 2분의 3 공비는 n m 2하고 이거니까 R은 4분의 1 공비가 이거 여섯 번째 항이 이거야 첫째 항구하래 여섯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2고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160이 돼야 되니 R의 5제곱이 얼마? 80이 돼야 돼 맞지? 네. 맞니? 네. 웃기고 앉았네 공비가 마이너스 2인데 뭔똥꾸녁 같은 소리야 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첫째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마이너스 160이야 이똥구냥들아 A 곱하기 마이너스 32가 마이너스 160이야 그럼 첫째항 얼마야? 5지 뭘구하는지 생각하고 해야지 똥구냥들이 음. 말만 하면 다 낚이고 황금어장이야 황금어장 나 낚시를 안해도 돼 됐어요? 네. 됐냐고요 네. 안됐으면 다시 해요 등빈인데더 했지 음. 그럼 차분히 해. 첫째 항은 a 얘는 ar 이 60. 네. 맞아? 네.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얼마? 240. 240. 가만히 보았더니 얼마를 곱했어? 음. r 제곱 네. 그게 곱한 게 얼마? 4.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r 제곱이 얼마? 4. 그럼 r은 2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r이 2면 3a니까 a는 음. 20. 20. A가 R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60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 표현이 가끔 있거든 모든 항이 양수 그럼 첫째 항은 당연히 양수. 공비도 양수. 넥스트. 야 다음 장 넘어갈 때 이거 하자. 얼마나 혼자 있어서 심심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니 좀 해주면 안 되냐? 첫 번째 거할 때는 로경이가, 그 다음은 현성이가, 그 다음은 은지가 이렇게 그거 돌자고요 제대로, 할, 제대로 하면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제대로 안 하면 한 사람이 계속하기 근데, 왜? <웃음> 아씨 A2가 얼마? 마이너스 12 A4는 얼마? 마이너스 18 얼마 차이나? 두칸 차이나지? 나누는 게 r제곱인거지 네. r제곱이 9네요 네.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r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첫째 항은 얘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항은 얼마인거야4 공비는 마이너스 3 네. 됐어? 네. 괜찮아? 네. 그럼 첫째 항 곱하기 a n 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이 값이 지금 972가 되래요 네. 그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의 n제곱은 n-1제곱은 마이너스 2 네. 4 3 얘는 3의 5제곱이거든 네. 그럼 여기가 5가 되어야 되지 n은 얼마? 네. 여섯번째 항째 6항 오케이? 네 알아들었니? 네 힘든가요? 음, 괜찮아요. 요 다음 유형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유형이요? 음. 아 유형 21인가요? 네 넘어가요? 아 밑에 있네 또 아니 왜 자꾸 밑에 있어 왜 이래 나... 자 등비수열이래 몇시 커져? 이게 그럼 a는 첫째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이니까 네. 이건 그냥 2에 n제곱해도 되지? 네. 이거 처음으로 500보다 커져야 된대 이의 n제곱 중에 5보다 커지는 거. 2의 몇 제곱이 500보다 커져? 2의 네. 6제곱 시댕이더라 64야. 태양 터무니도 없어. 2의 네. 8제곱은 256이야 인 네. 야, 2의 10제곱이 1023인 건 알지 않냐? 네. 그럼 2의 9제곱이 510인 건 알아야 되지 않냐? 네. 그럼 n이 몇? 채? 네. 9왕. 시댕이들아 조금만 시선을 높여 밑에 9라고 써있다. 거듭제곱도 안 돼. 지겨워. 지겨워. 야, 이게 등비수열이래. 맞아? 네. 그럼 얘 등비수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거지? 네. 그럼 얘네들의 고분. 얘네들의 고거 어때? 같아요. 같아야지. 맞아? 네. 어, 아까 그거 한 거잖아. 그게 얼마. 사실. 세 숫자가 차례대로 등비수열. 등비수열 세 숫자 순서대로 양사이드의 고분. 가운데에 뭐와 같다? 제곱. 제곱과 같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 결국은 방정식도 내가 풀고 <웃음> 너희는 아무것도 안하고 뭐니 이거 이제 5랑 10 5랑 10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그럼 X는 2분의 5 또는 얼마? 10. 10. 10 결국 다 풀어놓으니까 그제서에 따라해 인수분해 주 때부터 해주고 좀 세수가 얘와 얘가 각각 얘도 등비 얘도 등비래 네. 그리고 얘네는 ABC는 그 순서대로 뭐? 등차. 등차 그러니까 얘네가 등차니까 E, B는 A 플러스 C를 만족하고 네. 맞아? 네. 얘는 등비니까 가운데의 제곱은 양사이드의 곱과 같으며 가운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은 거지. 네. 됐나? 네.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야, 이거 어떻게 풀까요? 난뭘 그렇게 봐. 어떻게 풀까요? 곱셈왜 네. 곱셈공식이야? 2차잖아요. 네. 제곱하자, 그냥. 사비제곱은. 네.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EACG. 네. 넣어볼게, 그러면. 사비제곱은. 4A 얘 들어갔으니까 68A B 플러스 2AC지. 네. 자 AC 곱해봅시다. 그럼 A제곱 곱하기 C제곱은 256 곱하기 B제곱인가요? 네. 얘네도 곱할 거니까. 네. 괜찮아? 네. 그러면 A 곱하기 C는 얘 나갈 거니까 1 6 루트 b 제곱이거든 네. 근데 어차피 양수를 ABC가 다. 16... 그렇지. 16B야 얘는. 네. 16B. 그러니까 얘 다시 쓰면 32B 4B제곱이 100B 맞아? 네. B제곱은 25B 네. 양수를 했으니까 B는 0은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지 네. B는 얼마? 25 네. B가 얼마라고? 25. 25. 25 B가 25 100 A는 10 복잡해 등차 네. 등차 네. 등차 얘네들의 합은 얘 등차 15 커졌어 얼마? 50. 이렇게 해도 되고,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정신 차려! A 더하기 C는 뭐였어? 2 e, B였어. 네. 그러니까 결국 3B를 묻는 값도 같아. 그서 75가 답이야. 나라면 A라고 C, 안, A하고 C 안 구하겠죠. 네. 여기서 이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답이 결국 3 b 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적어 놓는 게 좋죠. 그냥 3비 그래서 요 과정이 요 밑에 있는 요 과정이 없어도 요 과정이 없어도 오케이? 네. 풀수 있는 거지 얘는 ABC를 순서대로 구했지만 저는 다 집어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됐죠 네. 자 이건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어요세근이 등비수열을 이어요세근은 뭐야?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써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얼마야? 네. 6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24 알파 베타 감마 셋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K. K 걔는 처음에 마이너스를 안 붙였더니 마이, 저기 있는 거 마이너스 그대로 읽었더니 애들이 다 반대로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읽었더니 애들이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해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지 뭐지? 제대로 안 해온 거지 근데 세근이 차례대로 등비수열야 되니까 알파랑 감마 곱한 건 베타의 제곱이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 그럼 요거 여기다 으면 어차피 우리는 베타세제곱을 구하는 거거든 얘가 마이너스 k야. 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음, 음, 음, 음. 야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는 등차 중앙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좀 써보자. 우리 그러면은 알파에 감마를 곱한 게 베타고. 네. 감마 감마 곱할 거니까 음. 괜찮아? 안 괜찮으면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줘. 괜찮아 했을 때 등비래 몇십 곱해 나가 맞지 않니? 네 알파에 감마 제곱을 곱하면 음. 아, 이거 감마 아니야. 아, 이거 공비야. r 감마 오케이, 네. 감마 완마 말고 이건 공비 r 알 얘가 감마, 괜찮아? 네. 후,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공비 더하기 알파 공비 제곱은 얘니까 얼마? 6 괜찮아? 네.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한다는 거는 알파 제곱에 알 더하기 둘이 곱한다는 거는 R. 알파 제곱에 알 세제곱에 맞지? 네. 더하기 얘네들이 곱한다는 거는 얘다 이거 곱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에 알 제곱이지 이거 한게 얼마? 마이너스 20? 4. 4. 이 둘을 비교해 봐봐. R123, R012, R 하나 곱했지? 네. 그리고 알파도 곱했지? 네. 그러니까 곱해진 게 뭐야? 마이너스 4인데, 걔가 네. 알파, R. 간마 네. 말고, 알파 곱하기 반, 공비. 네. 오케이? 네. 얘가 뭔데? 베타 제곱이야. 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근데? 베타지, 베타. 그? 베타지. 베타지 이건 아, 감마야 감마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베타 세제곱이 답이지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64 그러므로 k는 64 어렵죠 어려워요 하나 더 봐도 돼요? 뭐안된다 그래도 볼 거예요 자 생각하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어 같은 규칙을 반복한데 넓이라니까 넓이만 생각해 얘 넓이가 첫번째 도형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4인 넓이야 근데 그건 있다고 하고 얘는 똑같이 몇 등분했지? 그중에 세개니까 넓이가 얘의 몇 배가 됐어? 4분의 3배가 됐지 그러면 여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있는 것들을 전부 몇배했서 4분의 3배를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몇 배가 돼? 4분의 3배 그럼 계속 몇을 곱해나가겠다? 어 그럼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야 더하라는 게 아니라 열 번째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첫 번째는 한번 곱한 거야 그럼 열 번째는 4분의 3을 몇번 곱해야 돼? 네. 열번 곱하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도형만 구하면 되네 네.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인 정삼각형의 넓이 자 우리 이것도 기억 못할까 봐한번더 얘기해 드립니다 또 모르면 대가리 쳐박으세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 A제곱 네. 알고 있었어? 야, 요번 시험 범위에 정상각형 넓이 들어간다? 이제 얘기 안 한다니까요. 배운 적이 있으면 다 들어가요. 배운 적이 있으면 다 들어간다고. 사, 역사 수업을 이렇게 보는 거야. 역사 수업을. 선생님, 1학기 거 들어가요? 묻지마. 배운 건다 들어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1학기에 선사시대부터, 역사 이전 시대부터 신석기까지 배웠어. 그리고 요번 시험 범위는 요번에 공부한거는 뭐그 뒤로 이어서 근데 여기 뭐야 최근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배웠대 그럼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거야 모든 역사 전부 다 남거지 당연한거거든 수학이 그렇다고 그럼 첫번째 도형의 넓이는 한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들어가면 4여서 루트3이네요 그럼 이 넓이는 루트3에다가 뭘 10번 곱해 4분의 3을 10번 곱하는게 답이야 됐나? 네. 이거는 앞으로 너희가 이겨내야 되는 프랙탈이라는 애거든. 반복적으로 도형을 같은 규칙으로 주전해. 이 녀석의 닮문비는 대부분 공비는 대부분 닮문비와 관련 이 있다. 무슨 비? 음. 닮문비 오케이. 주로 담비라고 할 거야 앞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자두 번째 이제 합이지. 등비수열의 합이야. 어쨌든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어디까지?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라 해보자는 거지 맞나? 네자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번만 증명을 하고 말 거야 네. 어, 그냥 일단 볼게 첫째 항 A 둘째 항은? A, B. B, B, B, B.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항이 이거고 이 앞은 이거겠죠. 얘가 N번째까지의 합인데 R을 곱해볼게. 그럼 AR AR의 제고 이런식으로 되고 여기 어딘가에 얘가 있을거고 얘는 얘가 될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대로 빼줄게. 꽤 많은 항들이 소거될겁니다. 오케이? Okay? 네. 그럼 좌변은 1 r의 sn이고 우변은 a ar의 n제곱입니다. 즉 a로 묶여서1 r의 n제곱이에요. 나눌 수 있죠? 네. 자, 나누려면 r이 1은 아니어야 되지. 네. 맞아? 네. 자, r이 1이 아닐 때따라해 등비수열의 합 sn은 등비수열의 합 sn은 1 0분의 1 r의 첫째 항 곱하기 1 0의 n제곱 1 0의 n제곱. n제곱 또는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얘도 r에 관한 지수식입니다. 네. n 에 관한 지수식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그래서 1 r분의 a 마이너스 1 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이거든. 맞니? 네. 그러면 요 네. 지수 묶음 공비하고 n제곱의 묶음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보면 a-b-r의 n제곱이야 근데 이 a, b가 어때? 똑같다고 그래야 첫째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야 응? 첫째항부터 등차수열의 합이려면 n에 가난 2차식이어야 되고 상수항이 없었어야 되지 응. 그것처럼 첫째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려면 요 구조가 돼야 돼 a-a 곱하기 r의 n 제곱꼴 오케이? 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럼 만약에 첫장이 1이면 모든 항이 A겠죠? 네. A를 N번 더하니까 N 곱하기 A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봅시다. 일단 계산을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말을 하지만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먼저 좀 할게요. 등비수열의 5항까지 합이지. 첫장부터 그러니까 네. S5를 구해라. 자1 마이너스 공비를 할 건데 이런 경우 분모가 음수되는 거 싫으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 마이너스 공비를 쓰는 거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공비 마이너스 1을 쓰면 편하겠지 그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그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내려올게요 이건 n번째까지입니다 첫째 항 1이고 공비 얼마야? 3이지. 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곱하기 공비에 n제곱 마이너스 2분에3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합니다. 얘는 공비가 1이기 때문에 2를 n번 곱합니다. 끝이에요.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에 첫째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에 n제곱 이렇게 정리합니다. 2잖아요. 그럼 4분에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괜춘삼, 괜찮습입니까 괜춘삼, <웃음> 괜춘합니까? 네. 자 등비수열의 합인데 여기에 어... 하나만 좀 적어줘. 이게 책에 없는 내용이야. 잘 들어. 등비의 합은 Sn에서 An을 빨리 구할 수 있었지. 얘는 그거보다 등비수열의 합 Sn과 S2n과 S3n의 관계야.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s2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며 얘는 만들어봐. 나는 R이라고 읽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 s 3에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한거지. sn 곱하기 얘가 얘랑 바뀌려면, 얘가 얘로 바뀌려면, 아래 EN제곱 플러스, 아래 N제곱 플러스 SEN도 인수분해가 돼. 여기다가 뭘뭐 곱하면 돼? 아래 N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리 중요 요기죠.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비가 필요해 맞지? 네. 얼마 커졌어? 네개그지 그럼 R 네제곱일 거고 얘를 얘로 나누니까 16분의 1이겠네? 네. 그럼 R은 양수라고 그랬으니 네. 2분의 1 네.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게 이거니까 첫째 항은 1이겠지? 네. 그럼 다섯 번째 항까지 1-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몇 제곱? 5제곱 분모 2분의 1, 2가 될 겁니다. 2 곱하기 1 마이너스 32분의 1. 네. 그러니까 32분의 31에다가 2를 곱할 거니까 16분의 31. 음. 되시오. 계산되는 건 계산해요. 네. <웃음> 자 얘는 몇을 곱해나가죠? 얘를 곱해나가죠? 네. 그러니까 공비인 x 플러스 1이 1인 경우는 즉, x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네, 네. 0이고요. 마이너스요? 아니요. x가 0인 경우는 모든 항이 1이니까 n항까지 합은 그냥 n이야. 네. 근데 x 플러스 1이 1이 아닌 경우, 즉, x가 뭐가 아닌 경우? 0이 네. 아닌 네. 경우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필요 없죠? 네. 날아가고요. 즉, x분의 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됐어요? 네. 너희 믿고 진행합니다. 여기 연리학계 이런 거 있죠. 이거 안 해요. 28번 맞나요? 네. 29번, 29번 한거 아닌가요? 28번 했죠? 네. 29번이죠. S5가 얼마? 1. 첫 장부터 까 S10은 얼마? 3. 3. S15가 얼마? 이거지. 네. 이게 저거야. 내가 써준 SN. S2n S3n 뭐요? 얘는 Sn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 맞니? 네 그럼 S10은 S5 곱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 S10이 3 얘는 1 그럼 R의 5제곱 플러스 1에 대하여 R의 5제곱이 얼마? 네. 2 그럼 s 3에는 S15는 S1 곱하기 아래 10제곱 더하기 아래 5제곱 더하기 1 이게 5죠? 그러니까 S15는 S5 1 곱하기 얘는 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정답 얼마? 7 맞아? 안 정리했지? 내가 정리하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라니까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웃음> 거면 나랑 왜 해? 앞에 여기까지 정리